젊고 힙한 감성이 좀 많이 묻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약간 노포인 느낌이 네. 들어요 내공이 있어 보여 맞아. 인테리어에서 그게 쫙 약간 느껴지네요 야와오 맛있겠다 겉에 그 불향을 내서 오! 예 고기에 또 맛을 예 냈습니다. 와! 분량 제대로겠다. 음, 매운 거, 매운 거, 매운 거. 오, 엄청 이다 색깔 봐. 음, 매운 거, 매운 거, 운 거. 아! <웃음> 최고지, 최고. 최고. 겠다 네, 끓이면서 먹을 수 있는 그 국물 뼈찜입니다. 한 아, 엄청 많이 붙어 갈비. 와, 칼칼하겠다. 아 와, 맛있겠다. 어아 현기증. 아, 어 약간 갈비찜 같기도 하고. 매운 네, 갈비찜. 도 있어요. 볶음밥 위에다가 치즈도. 아, 야, 아, 이거 무조건이다. 맛있겠다. 어, 맛있겠다. 좋아요. 지금 먹을 음. 수 있어요. 아버님! 이거 뭡니까? 아, 뭐야? 예, 어, 얼음 꼴밀면입니다 뭐... 아, 아 오, 맛있겠다. 맛있겠다. 아, 시원하겠다. 너무 맛있겠다. 시원하게. 와, 사랑스러 어, 최고다. 너무 좋아해. 아, 와, 이거 꼭 오, 먹어야 돼. 아, 위에 고기 올려서 먹으면 끝내주지. 제대로 삶았다 보아니까. 하 토치! 와, 뭐야! 불쌍다불쌍때불량 불쌍한 불불량을 불쌍한 불와 와. 불쌍한 집쌍한 불쌍한 불쌍집 불쌍한 한 거잖아요. 쌍한불대한 불쌍한 불쌍한 불쌍한 불쌍 와. 어 이거 진짜 아 맛있겠다. 아, 이렇게 아, 기는구나 손이 많이 가는구나 확실히. 오랫동안 공부하신 티가 납니다. 영광은 네. 티가. 감사합니다. 뼈구이 드릴게요. 이게 2단계거든요? 아아 소면은 저희 서비스 소면인데 가장자리에 비벼서 드시면 이 소스랑요? 와 이거 툭아아 네, 뚝뚝뚝뚝 떨어진다 소스가 와 아, 너무 맛있겠다 아, 나 지금 침묵 왔다 일단... 와 비셔 아 근데 불량 진짜 아, 미친 듯이 헉, 난다 연탕 향이랑 것도 달라 아 이게 집 그거 향이야? 그런 거 같아 처음, 금액 처음 맡아보는 불향이에요. 불향으로. 어, 나 흙으로 맡아봐. 네. 네. 어, 일단은 기름 맛. 음. 어, 그 현지야. 시골 할머니 집에서 맡았던 불향. 아, 있어. <웃음> 근데 이거 살왜 이렇게 러어 젓가락으로 흐드드드드 <웃음> <웃음> 이렇게 흩어지는데? 맛있다. 어, 빨리 먹을래. 오, 자, 지금부터 시작해. 돈줄 작전 시작하겠습니다. 오, 60분 스타트. 아, 그냥 대단한 막. 응. 빨리 나. 고기 진짜 부드러워. 어, 뼈도 이 너무. 오, 야. 와, 진짜 부드러워. 아, 갑니다. 그렇지. 그래, 저렇게 써야지. 부드럽다. 부드럽다. 음. 아니, 이렇게 야들하게 떨어지는데요? 야들야들하게? 야들야들하게? 와, 지푸라기에. 훈연된그 그 연기가 같이 베어 있 만들 때 하는 그집 맞아 맞아 맞아 음, 와이살 뭐야? 이거 보들보들한 음, 그 거? 소풀이 뭔지 인지 알겠다 짬이 한 입에 오. 들어 오! 소리가 음! 진짜, 음,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어 만들 때 하는 그집는 와! 맛있겠다 맛있겠다 만들 때 하는 그 맞아 맞아 맞아 음! 음! 음! 와, 아 근데 뼈가 야채. 진짜 크다. 야채. 거의, 거의 야채. 볼 만한데? 이게 양이 이게 뼈가 작은 뼈가 아야아 음. 진짜 진짜. 사실 진짜 실하다. 제대로 된 부분이다.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와, 아, 맛있겠다. 음. 아, 거기 하나 있어? 응. 음. 거기 하나 넣으 감사합니다. 음. 음. 근데 그래도살결은 살아 있네. 약간 씹히는 감이 있네. 음. 우와! 그래? 응, 그때마다 그래도 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뼈 사이사이에 약간 둥근? 흙줄? 그래. 그런 부분도 씹힌다 음야 맵달 맵달이야 맵달 맵달 달콤하고 맵고 음 그냥 살이 이렇게 떨어져 그러니까, 어머 어머 어 지금 수양 수향 봐봐. 내아쑥발라진다 매콤 달달한 양념에 짚을 향까지 돼 있으니까 엄청 맛있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수양 콘치즈 어머 매운 맛에 한번 찍어 먹어도 되겠다. 어좀 멋진다. 중화 효과가 있겠네요. 자 콘치즈 저희 두개 나왔습니다. 아, 맛있겠... 아, 아 맛있겠다. 달달하니까. 아 사랑해요 콘치즈. 나도 나도 콘치즈도 약간 세제? 마요네즈의 연유 이런 느낌이네. 돌려 돌려. 짱 짱. 음아 고기 만해도 맛있어. 음 너무 행복해 보여. 와. 음음 엄청 고소하고 달달해. 그리고 옥수수 알알이 터지는. 식감 음 너무 좋은데? 음 그리고 옥수수도 되게 향이 강해. 음 진짜 치즈야, 이거. 진짜 오, 맛있다. 치즈. 오 미치겠다. 야, 깨끗한 거. 봐. 너무 잘 삶아졌다. 네. 잘 빠졌다. 옥수수 안에 똑똑 터져. 너무 맛있다. 미면 드릴게요. 와, 나왔다. 감사합니다. 다 우와 우와 우와 우엉덩덩! 진짜 맛있겠다. 응. 국물부터 먹어보겠어. 그러니까, 국물 국물 그렇지 그렇지. 수양 수양 국물. 수향. 오. 아 상큼해, 프레시해, 깨끗해. 아, 깨끗해. 밀면은 다 되기를 풀어야지. 밀면은 밀면 이 소스가 정석이란 말이야. 오. 아미 봐요, 아미 입술 색깔이 어떡해요? 마무리 아하, 아미 시원하게 먹었네요. 와 진짜 시원하게 먹었다. 와 이거 내 고향에서 먹는 맛인데. 어, 어 창원에서. 고향? 어. 창원맛이야 아니 부산이야. 부산? 아 밀면 밀면 원래 부산이다 어. 왠지 차가운데 불어야 될것 같은. 이가 엄청 시리다 정말. 청량. 하다 청량. 취약 이거! 오~~ 기준에 와~~ 청소기 같아 약간 진공 면속이 음막 이런 <웃음> 언니 씹었어? <웃음> 너무 안 찝었어 <어렸어>. 너무 <웃음> <웃음> 면이 그면 겉대가 부드러워서 꼴감야 <웃음> <웃음> 이거 엄청난데? 면이 엄청 길다 와 미쳤다 너무 맛있겠다 아 이거 준비하고 먹어야겠다 이거 와 소영 봐 소영 진짜 제대로 먹네 와, 와 묶어져서 머리 묶먹어 어 시원해 섹시해 와우 섹시해 와우 그 오우 와우 와우 와우 시원해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 맛있게 먹 어머 어머 어머 그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쫄깃 어머 어머 어 약간 쫄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탱글 어머 어면어고 어머 사실 피서 같은 거갈 필요 없어. 그냥 에어컨 바람에서 이렇게 먹는 게 땅이야. 너무 맛있어. 음. 음. 호기때 감기 걸리지 않고 이렇게 칼칼한 거 먹으면 너무 좋죠 무슨 약이죠? 어머 진짜 맛있겠다 시원하겠다 우와 와, 이거 몇 인분이에요? 이거 4인분이에요 이 4인분이에요? 4인분이에요? <목> <목> 자, 방금 저희 매운 국물 뼈찜 4인분 먼저 나왔습니다 <목> 제가 고기, 고기 자체로는 다 익었어요. 음음 네. 와 고기 저기 고기 안에 좋겠어요. 지금 되게 많이 들어있어요. 콩나물부터 새송이버, 깻잎 당면 대파까지 와, 엄청 시, 푸짐하다. 시원하겠다. 고기를 일단 조금 빼자. 이, 익었으니까. 그래. 배고파. 아니 지금 밑에 이게 뼈를 보면은 네. 살이 엄청 많이 붙어 있네요. 살 진짜 많이 붙어 있어요. 와 살이 정말 많이 붙어 있다 여기도. 국물 한번먹어 국물 한번보어물보자 국물 그 한번부터 먹어볼까 제가 봤을 때 약간 매콤한 것,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요외찮을들모르겠어이신요맵카을다모카라어 음. 맵카라다. 진짜 요카라다 어때? 음? 은 괜찮아? 에요 매콤한 것 같은 느낌이에요 매콤한 것같 입이 넣었을 때는 단맛인데 이게 넘어갈 때 매워 맞아 맞아 처음에는 단맛이랑 칼칼한 게 있는데 어. 뒤에는 약간 매움이 음. 좀 올라온다 그러니까 매콤함이 네. 네 입이 넣었을 때는 단맛인데 이게 넘어갈 때 매워 맞아, 맞아. 처음에는 단맛이랑 칼칼한 게 있는데 어. 뒤에는 약간 음. 매움이 매운데 달콤함 맞아 맞아 아. 근데 여기, 여기 넘어갈 때 매워 음. 맛있어 오. 일단 식었으니까 먹자 응? 뭐 먹어볼까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엄청 커요. 자, 지금부터 돈줄 작전 시작하겠습니다. 60분 스타트! 음! 음, 음오 맛있어! 살 부서지면 말리봐야 와, 와 고기 어떻게 이렇게 야들야들해? 자, 자, 갑니다! 에바 갔어요! 에바 언니, 어머, 어머, 어머. 음? 와, 진짜 커. 와, 에바 눈이 커져요. 엄청 커요 오! 사우리 봐봐 이새우리 저게가 너무 부드러워 진짜 부드럽다 와! 와 진짜 암호! 뼈도 큰데 살도 많아 음. 살이 엄청 많이 붙어있는 음. 와 같아요 와! 사우리밥! 아, 와! 아, 진짜. 진짜 대박! 대박! 진짜 대박이야 음. 음. 나 어디 어디 괜찮아요? 음, 여기 조금 먹는 거 와! 소다 진짜 맛있게 먹는다 와. 진짜 뜯을 맘 난다 와살 진짜 부드럽다 와 진짜 촉촉하고 야들야들하고 부드러워 음, 너무 음. 부드러워 많이 매울까봐 이렇게 했는데. 만져도 쫙괜찮아 <웃음> 하나도 안 매워 음. 안 매워 안 매워 양념이 와. 고기 안에 스며들어서 맛있다 와 대박 대박 진짜 부드럽다 와우. 와 뼈가 두둥광이 나면서 부드럽게 이렇게 쪼개지네 아직 뜨겁다 씻겨놔야겠다 이렇게 뜨거워, 뜨거워, 뜨거워. <웃음> 아니 왜반지 손에 굴수 제대로 드시는데볶음밥니다 치즈살이 추가한 볶음밥입니다 치즈... 치즈 이불 덮었어. 아 볶음밥 나온다. 볶음밥 드릴게야와 대박 대박. 아우 치즈 듬뿍 넣네. 치즈로 딱 이불을 덮었네. 치즈 들어가는 거 한번 볼까요? 와. 와. 와 이제 치즈 볶음밥. 와 치즈 진짜 많아. 내 땅이야. 아 진짜 맛있겠다. 진짜 와, 맛있겠다. 아, 너무 와, 느정만 봐도 기분이 좋다. 빨리! 뜨거워. 와. 아 이제 조금 더 맛있어. 아, <웃음> 뜨거워? <웃음> 괜찮아? 최고 최고! 음. 김이 맛있을 것 같아. 김이랑 약간... 들기름 향도 나는데? 음. 음. 참기름. 김. 참기름인가? <웃음> 맛있다. 와 나는... 음. 밥이 진짜 너무... 진짜 맛있다 이거 와, 먹은 거 진짜 최고지? 진짜 음. 맛있다 우와, 진짜, 크다. 음 진짜 맛있다 짝게 <웃음> 짝게